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장혜성입니다 음.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왼쪽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 있죠? 이렇게 좀 과도하게 무겁다거나. 물론, 여러분들 이제 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뭐, 오른쪽 다리가 과도하게 무거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요번에 좀 기준점을 왼쪽 다리에 에, 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왼쪽 다리가 너무 심하게 무거우신 분이나 어 왼쪽 다리에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다리가 붓는증상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어뭐 양쪽 다리가 다붓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제가 이 동영상 한편에 그런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아다리 이걸 가볍게 하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어좀 조심스럽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팍 이렇게 적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제가 오늘 왜, 왜 이런 동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불량이다 뭐 영유성 식도염이다 위염이다 이렇게 뭐 담적병이다 이런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제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장결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장결성 동영상 보는 방법 어, 그 동상을 영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뭐, 다리 동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뭐, 모래주머니 착용법도 있고, 이런데, 이제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이제 들었다 내렸다만 하고, 왼쪽 다리는, 어떻게 하든 세게 누르든 살짝 누르든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눌렀다가 들었다가 해줘야 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무실 때도 왼쪽 다리에 약간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주무셔야만 이게 가스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떤 이유에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리가 원래부터 이제 무거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어 공이 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한번 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아 이제 다리가 무거운 건 일단 다리에 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아 우리 몸에는 약뭐한3 0 m 정도의 대동맥, 대정맥과 함께 약 13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여러분 어,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잘못 가요. 우리 온몸에 13만 킬로미터 부지막지한 길이에요. 그 모세혈관 길이에요. 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리, 우리 몸 전체의 사이즈로 봤을 때, 다리 한쪽에만 약 2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리에, 뭐, 대동맥, 대정맥은 깨끗해 봐야 한 3m, 4m, 한 5m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죠? 근데 대동맥, 대정맥에서 빠져나가는 그모세혈관의 길이가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무지막지한 길이죠. 근데 2만 킬로미터의 혈관 속으로 피가 이제 누적돼서 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혈액 순환 원리를 얘기하다 어떤 분들 막 반박글을 이렇게 가끔씩 올리는데 대동맥, 대정맥을 순환하는 피는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먹기 까지한 20초, 30초 만한 바퀴 돌수 있을 거예요. 그냥 네? 대략적으로. 근데 모세혈관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모세혈관을 이동하는 거는 온 몸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온 몸을 돈다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어떤 혈액의 압력에 따라서 그냥 이동을 할 뿐이야 모세혈관의 피는 이동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괴사를 하든가 피부가 섰든가 어떤 염증이 생기든가 이렇게 되죠. 그냥 어떠하든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2만 킬로미터의 그 다리 한쪽 다리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힘을 주고 힘을 주고 힘을 주고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이주일 한달두달육 개월 일 년을 만약에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이제 가중치라는 게 붙어요 가중치 이제 관성이란 말도 있고 가중치라는 게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2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피가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이게 점점 이게 혈액량이 증가하다 는 거예요. 증가하 보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압력이 올라가면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붓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힘을 줘서 다리에 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아래 창자, 그러니까 골반 창자가 누르면서 다리에 들어가 내려갔던 피가 복부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피가 갇히면서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또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붓는다라는 거는 압력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무거워진다라는 거는 뭔가 요인이 있다는 라 거예요. 뭔가 계속 어떤 무게를 제공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게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들어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에, 이거는 그냥, 에, 그래요. 그냥,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가 설득할 수는 없어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다리의 문제는 다리가 무겁다라는 은 피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이제 내려갔죠. 다리 쪽으로 내려갔죠. 그죠? 내려갔는데,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력은, 힘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데, 들어갈고자 하는, 우리가 서 있으면, 일단은 내려가는 힘이 작동하고, 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기 때문에,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에 기본적으로 피가 내려가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계속 가중치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 50대면 다리 혈관이 다 커지는 거죠. 그죠 가중치가 그만큼 붙었으니까 그 다리 혈관이 커진다는 것은 다리의 노화 현상이라 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커지면 이제 다리를 걷지를 못하죠 그 연습 많으신 분들 중에 다리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육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관절이 상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론 관절이 상해도 아파서 못 걸을 수도 있는데 관절은 멀쩡한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해주세요. 과도한 압력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 근육이.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되는데 굽혔다, 폈다, 이게 작동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동이 있는데 이게 압력이 너무 증가해버리면 혈액이 이동이 안 되면서 그런 기능이 전부 다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에 피가 들어간 걸 가볍게 하는 거라, 그냥 들어가서 무겁다 라는 거는 빼주면 가벼워지는 거라그렇죠 들어가서 부었다라면 빼주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오래 걸어다니고 보니까 종아리가 단단해졌어 그런데 집에 와서 뭐 의자나 베개 높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다리를 탁 올리고 한참 있으면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다리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는 피가 다리에서 복부 쪽으로 상체 쪽으로 올라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피가 빠졌으니까 가벼워지는 거고. 피가 들어가면 무거워지는 거야. 예. 네. 이제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부종이 나타나면서 이제 각가지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혈관 모든 혈관을 통해서 신경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신경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뭐 배거나 탈키거나, 뭐, 상처가 나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피가 나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혈관을 따라서 신경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손, 혈,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신경도 같이 손상을 입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혈관의 압력이, 그니까 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압력을 벗어나는 수치가 있어요. 압력이 너무 높다거나, 어느 특정한, 어떤 사람 막, 발목 통증으로 심각한, 뭐, 이 물론 통풍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논리. 발목만 이상이 막, 그, 칼로 막, 난도질 하는 같은 그런 통증이 오는 분도 있고, 뭐, 혹은 엉덩이 쪽에 그런 통증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죠? 네. 뭐, 여떤 허벅지 쪽에, 종아리 쪽에 그런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 이게, 이 압력이 너무, 그니까 정상치를 벗어나도 신경에 압박이 와요. 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이 열, 그, 염증과 함께 어떤 열상, 그니까 러한 포진이나 열로 인해서 이제 피부질환이나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혈관의 압력이 너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와요. 대상포진. 그쪽에 피가 너무 없으면 대상포진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제가 정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만나 본 분들, 에 도와드려 본 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걸 제가 그냥 확실히 정설이라고 말 제가 무슨 정설을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알려 드리는데. 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확신이 들면 제가 대상 포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영상 올려 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 적은 아직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피가 대상포진이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이런데 피가 잘 빠지거든요. 겨드랑이 운동을 안 하고, 응? 그러니까 이쪽에 혈관이 다찌그러드는거예요 찌그러뜨면서 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대상포진이 온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뭐 작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아 미친놈 취급받겠죠, 그죠? 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 저는 정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저기 혹시 병원 가서 제가 이런 말 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하여 다리에 피는, 피를 빼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 그분 오래 생각해요 그냥,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나본 분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리가 너무 붓고 무거워지고 해서 이제 못 걸으시는 분이요 어, 건강도 전체적으로 다 잃어버리시는 분입니다. 못 걷는 분인데 이분이 모래주머니를 찾았어요.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심하게 찾은 것 같아요. 막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찾았는데,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차니까, 뭐 건강하게는 모르지만, 모래주머니 안 차면 한, 걸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모래주머니를 차니까 걸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뭐, 정상인처럼 잘 걷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도 다리를 가볍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못 나눠봤어요. 저 세미나에서 만나봤는데, 건강, 전체적인 건강이안 좋으셔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나눠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요령은 이제 자기 몸에 적합한 모래주머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양쪽 발목에 500g을 차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격이 굉장히 건장하세요 그 선생님인데, 남, 남자분 선생님인데, 체격이 진짜 막 골격도 굵고 엄청나게 건강하시고 젊었을 때는 막 진짜 힘좀 쓰셨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몸이 무너지면서 이래 됐는데 굉장히 500g 차려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큰일 났는데 싶을 정도로 제가 야 이거 안됩니다 너무 무겁게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고 걸어오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사실 500g 좀 너무 무리였어요 무리였는데 이제 제가 그 분이 중간에 가, 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제대로 설명 못 드렸어. 한 번, 한번 다시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어, 다음에 안 오셨어요. 네. 일단, 그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게 또, 또 중간에 떡 꺾고, 에이, 머리 좀만 한번 차볼까? 한쪽 다리에 톡 차고 또 이러면 난리나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응? 생각하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모래주머니 차는 제가 모래주머니 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500g은 너무 무리다 물론 걸을 수 있게 해 주는 도구가 도움이 되는 도구는 맞는데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00g이나 한 250g 정도 차다가 그 여러분도 250g 차면 안 돼요 그분은 체격이 워낙 좋으셔서 갖고 제가 그냥 허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차다가, 근데 차는 요령은 이제 나중에 내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 근데 이게 차는 요령이 모래주머니는 선생님 그 그날 오셨던 선생님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생각해요. 모래주머니는 그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모래. 도구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 모래주머니를 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혹은 그냥 원래대로 그렇게 하고 계셨다면 천만 다행이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차고 있으면 다리가 집에 걸어 다닐 때는 좀 가벼워지는데 집에 있을 때는 더 무거워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라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좀더 세밀한 어떤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만 이렇게 차, 좀 착용을 하시고 어디 오래 앉아 있거나 그때도 세미나 오셨다가 계속 차고 계신 거 제가 봤는데 아 벗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할 때는 벗어야 돼요. 선생님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아, 연구하시면서 조심 모든 것 조심조심 적용해야 돼요.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은 너무 급작스럽게 강하게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조심하시고 일단 다리에 핑,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모래 주머니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딱 다리를 내디딜 때는 모래주머니가 작동이 안돼요 들어 올릴 때 이제 작동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모래주머니가 작동이 되는거예요딱 걷다가 이제 앉게 되면 싹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쫙 올라와요 그때 쫙 올라오면서 다리가 싹 가벼워져요 근데 그 효과가 오래가는게 아니고 쭉 빠졌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데 확실히 걸어 다닐 때 제가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다리가 더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어, 그런 면이 있고. 일단, 왼쪽 다리가 무거운 거. 제가 또, 막, 저는 항상 그렇죠. 많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그런데 짜증 많이 나실 거야. 예. 근데 어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 아시죠? 그죠? 예. 이제 왼쪽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소화불량이나, 뭐, 어떤 영유성 식병 이런 분들한테,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해서,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왼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워지신 분들은, 분명히, 그, 이제, 가중치가 붙은 거야. 1개월, 2개월, 한 1주, 2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모세혈관으로 피가 점점 더 빡빡! 밀려들어간거예요 들어간데 들어간 이제 안나오고 못나오고 는 들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느려진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지는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소화불량을 치료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스 이동을 또 혈액순환을 위해서 가스 이동을 위해서 왼쪽 엉덩이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앉으세요 또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15분에 한 번씩 최소한 15분 뭐 10분에 한 번씩도 좋고 5분에 한 번씩도 좋은데 15분 이상은 넘기지 마시고 눌렀다가 들었다가 해줘야 안채하고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몸에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거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어 제가 또 세미나나 이렇게 만나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아, 어, 하신 분이 간혹 가다 계셨어요. 아, 그니까, 어떤 치료 과정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안그는데다 아직 혈관이 굉장히 탄력이 있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여러분들 이걸 치료, 그, 해결법을 아셔야지, 이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 일단은 왼쪽 파트가 가장 무거워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왼쪽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 왼쪽에 힘을 많이 주는 습관을 가세요. 앉아 있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으면서 왼쪽 엉덩이에 힘을 많이 주면서 앉는다. 이것도 다리,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왼쪽 엉덩이에 힘이 조금 들어간, 더 많이 들어가면서 앉아도 왼쪽 다리가 무거워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왼쪽 아랫배 창자가 팽창이 돼서 무거우신 분들, 왼쪽 아랫배가 창자가 팽창이 되면 혈관을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을 복부 동맹 위에서 갈라져서 혈관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다리에, 피가, 내려가는 피는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피가 못 올라오면서 다리가 무거워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왼쪽 아랫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왼쪽 다리가 무거우신 경향이 있어요. 응?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 다리를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무거워져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으니까 그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 엉덩이와 왼쪽 다리 조작이나 어떤 왼쪽으로 힘을 더 많이 왼쪽 엉덩이부터 왼쪽 다리 쪽으로 힘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힘이 가는 곳에 제가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 삼일, 한 달, 두 달, 일 년, 이년 이렇게 가중치가 붙는 거예요. 가중치. 여러분 가중치라는 거 알죠? 그죠? 쌓이고 쌓이고 쌓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한계치를 넘어가면 통증이 오니까 무겁다. 통증이 오고 막 신경을 막 절이다. 막 찌릿찌릿하다. 혹은 막 칼로 애는 듯한 어떤 그런 통증도 올 수가 있어요. 그 일단 그거는 이제 다리에 혈관의 압력이 너무 올라갔다라는 풀어줘야 되니까. 두 가지 요인. 왼쪽은, 그 제가 이제 다리 조작을, 치료를 위해서 다리 조작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설명을 몇 차례 했어요. 왼쪽 다리에, 그니까, 러힘의 원래 이렇게 10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다리는 5대5,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5가 원래는 이제 정상인들게 경우에는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소화불량에 걸리신 분들은 이게 균형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가 4, 오른쪽 다리가 6이 정도 무게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가 6, 오른쪽 다리가 4 이렇게 해서 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은 이제 원래는 5, 5대 5가 맞아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근데 이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왼쪽 다리가 4.5, 아, 5.5, 오른쪽 다리가 4.5.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살짝 더 무거운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앉을 때도 왼쪽 엉덩이가 5.5, 오른쪽 엉덩이가 4.5. 요 정도의 무게감이 있을 때 소화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걸 잊어버려요 아 가스 왼쪽으로 이동시켜야지 근데 뭐 가스 이동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활 습관적으로 자꾸 왼쪽 다리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할 때도 이상하게 왼쪽으로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뭐 내가 왜 왼쪽 다리가 무겁지 아프지 자꾸 이러시는 거야 네. 여러분 생활 습관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 가만히 서 있을 때 내가 어느 쪽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이상하게 왼쪽 엉덩이로 많이 앉아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가 붙기잖아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가중치가 붙으면 혈관 체계가 이제 혈관 형태가 변해 가기 시작하예요 그러니까 어떠면 병그 메디컬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병력을 살펴 보는데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해 왔냐? 어떤 행동 습관을 가져 왔냐? 어떤 직업 습관을 가져 왔냐? 이걸 다 체크를 해 보면 그 병이 나타난 데이터가 나,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일반인들은 갑자기 여기가 아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어, 그건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돼서 가중치가 생기면서 거기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제, 저는 항상, 저희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음. 일단은 빼는 그 방법은 이제 모래주머니가 도움이 될 수가 요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모래주머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너무 많이 주셨던 분들은 보세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서 왼쪽에 힘을 너무 많이 주셨던 분들은 자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이제 그 동작을 소화불량을 위한 동작을 그 왼쪽 다리를 눌러 주는 동작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가 무겁다라는 거는 5대 5, .5 4.5가 아니고 6대 4 혹은 7대 3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5.5대 4.5로 바뀔 때까지 이제 눌러 주는 동작은 피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 주는 동작은 괜찮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괜찮고 또 왼쪽 엉덩이로 힘을 실으면서 앉는 동작도 멈추셔야 돼요 오히려 오른쪽 엉덩이로 조금 앉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심하지 않다면 그냥 똑같이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똑같이 앉으면 이제 풀리는 속도가 떨어져요 오른쪽 엉덩이가 오히려 좀 앉으시고 일부러 걸어 다닐 때도 어떻게 걷는가 하면 오른쪽 다리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소화불량 치료법을 보면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주고,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높이 들어서, 약간, 절름발이시고 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사람들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어. 근데, 이, 걸 조금 반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를. 오히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좀 주면서, 왼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면, 이, 들어 올리면서 피가 빠져나오요 눌러주면 피가 들어가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피가 어떻게 하든 자꾸 빠져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다리의모세혈관 길이가 2만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2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자동차로 100킬로로 달려도 거의 한, 한 20시간 걸리나요? 100킬로로 달려도. 근데, 우리 피, 몸속에 피가 그렇게 빠르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니까, 러 너무 빠른 효과는 예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아까 이틀이나 3일, 길게는 4일, 5일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이해가 바탕이 돼야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이렇게, 아, 믿음을 갖고 조금 진행을 하는데, 막 성,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막 한, 한 두번 해보다가 뭐 효과 없네. 막이래되 그 여러분들이 병은 절대로 빠르게 치료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대다수분들은막 약을 먹고 빨리 치료하자 이러는데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 치료도 아니고 진통효과에요. 진통효과 또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가 무거워지는 거는 약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또 참... 또 어떻게 또 잘못되면 또 수술까지 막 들어가죠. 그럼 안 됩니다. 수술은 최후의 보루라고 그랬잖아요그죠뭐 혈관이 막혀버렸다든가. 그 일단은 이제 힘을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주면 막체하는거 아니야? 혹은 또 소화불량이 막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말을 조금 믿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게 만약에 7대3이었는데, 이제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그 6대4, 5.5대4.5 될 때까지는 안 채해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릴 때. 5.5대4.5 될 때까지는 안 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5대5쯤 되는 순간부터 이제, 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팽창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어 제가 가끔 도와드리면 그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왼쪽 다리 힘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안치하고 좋았는데 이 오른쪽으로 힘주면 그그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또 찾아오지 않, 않나 그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앉을 때도 오른쪽 엉덩이에 조금 힘들어 주시고, 응? 왼쪽 다리는, 자, 잘, 보세요. 자, 오른쪽 엉덩이에 힘 조금 주시고, 왼쪽 다리를 쫙,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관절을 폈다, 폈다 자세가 참,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 다리 동작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다리 두번세번 두 번, 왼쪽 다리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이나 3일 길게는 한 사일 5일까지도 이제 누르는 동작은 일단은 멈추세요 왼쪽 다리를 발바닥을 누르는 동작은 일단 멈추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야 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자, 들어서 그냥 이게 다리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릎 관절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주면 힘이 위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 다리를 들어주는 힘은 이 복근을 이용한 거예요. 창자의 압력하고 복근의 근육의 혈관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니까 들어주면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이렇게 허리 쪽으로 올라와요. 그죠? 응. 그러니까 반대로 왼, 오른쪽은 자꾸 눌러주는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왼쪽 다리가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느 한쪽은 가벼워진 거예요. 왼쪽 다리가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오른쪽 다리가 가벼워졌다라는 말의 동의예요. 우리가 신체 구조상 대칭 비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동맥에서 혈관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 내려가는데 결국은 복부동맥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피가 더많아졌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피는 부족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일부러 살짝 살짝 눌러준다. 내가 아까 걸어 다닐 때 오른쪽 다리에 힘 주고 왼쪽 다리는 자꾸 높이 들어라 그랬잖그요 그래 하다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아 왼쪽 다리가 살살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작은 느낌이 와요. 뭐, 빠른 분들은 하루 정도는 뭐 오겠는데, 한 이틀 정도 하다보면, 아, 분명히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예. 네. 그, 오면, 네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되죠. 이틀, 3일, 4일 정도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5.5, 네 4, 5.5 대 4.5 될 때까지는 계속 빼줘야 돼. 그러니까, 빼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뭐, 꼭 오른쪽 다리가 아니더라도 빼서, 이 다른 몸 이쪽하고 오른쪽 다리 쪽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주면 이쪽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죠? 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소화불량은 이제 생리나에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만나대요. 소화불량이 자, 왼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우신 분들이 소화불량이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인데 근데 이제 왼쪽 다리가 무거운 분들 중에 아랫배 팽창하복구 왼쪽 아랫배 팽창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소화불량과 함께 여기에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음. 그 이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비대칭,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이 된 분들은 왼쪽 다리를 좀 적극적으로 눌렀다가 들었다가 확인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우신 분들은 왼쪽 다리를 굳이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네. 아, 이거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가볍게 눌렀다가 들었다가 가볍게 눌렀다가 들었다가 하면 되는 거고. 아, 아, 제가 또 중간에 쎘네요. 음. 하여튼, 일단은 왼쪽 다리는 자꾸 들었다 내렸다. 이게 기준이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른쪽 엉덩이에. 그죠? 물론, 자바라 운동이나 이런 거 해도 다리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건 맞아요. 뭐, 할수 있다면 자바라 운동이나 물병 들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왼쪽 다리를 자꾸 들었다 내리면 다리에서 빠져나온 피가 오른쪽 다리에도 가지만은 이 위로도 계속 빠져나오면서 다리가 풀리는 효과가 빨라지겠죠.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뭐, 종아리가 자주, 종아리 쥐가 자주 날때 다리가 무거울 때 동작 중에 저런 동작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병을 손에 잡고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발화 운동인데 뭐뭐 뭐 물병을 이렇게 잡고 사무실에서 물병을 내가 두 개를 한 500ml 준비해놨다가 뭐한 시간에 한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줘라 그러면 다리가 훨씬 더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그 일단은 그러니까 자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오히려 오른쪽 다리에 힘 주고 왼쪽 다리는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고 또 엉덩이도 오른쪽 엉덩이로 한 3일이나 4일 정도는 좀 앉아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너무 풀려버려도 이제 소화불량이 나타나요 체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 너무 풀려버려도 그죠죠 근데 아랫배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죠? 왜? 들었다 내렸다 하면 가스가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어, 치료 원리상.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라 거야. 에?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 이제 어떤 형태로 착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는 원래 양쪽 다, 오른발, 왼발 다 차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다른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 혹은 사무실에 자꾸 오래 앉아서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 또 걸어 다니면서 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다르니까 제가 이 표준화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차는데 안 움직일 때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오른쪽을 벗어라.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양쪽을 다 차는 경우는, 걸어 다닐 때 양쪽을 다 차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가만히 있을 때는 오른쪽에 찼던 걸 벗어서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원리도 이게 완전히 표준화됐다고 할수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 그러면 하루 종일 왼쪽에만 차고 있어야 됩니까? 이 이런 결론이 나올 수요 근데 왼쪽에 하루 종일 차고 있다 밤에 잘 때도 차고 있다 낮에도 차고 있다 이래되면 결국은 그 무게 모래주머니 무게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중치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왼쪽 다리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점점 모세혈관으로 피가 차 들어가는 거야 그럼 왼쪽 다리가 또 무거워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왼쪽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하고 저하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제이 한계 같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뭐 물론 최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엮어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생활환경이나 상황들 또 정상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표준화 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게 이 한계점 때문에 어쩌면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그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병을 회복하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자꾸 치료법을 찾아야지 치료법 좀 단순한 치료법이 없나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근데 자기 본인의 생활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선상이 안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세미나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운전을 하루 종일 하고 계신 분, 들뭐 오른쪽 다리만 계속 쓰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근데 문제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치료법은 한 가지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한 가지가 맞는데, 근데 그 적용법은 생활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걸 어떤 표준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미나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동영상 기본 동영상도 한 30개 되는 거다 듣고 오셔야 되고 근데 그거 듣고 오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다른 다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짜증을 할 때가 나 듣고 오시는 게 예의는 맞아요. 기본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대화가 돼야지 안그러면 너무 기초적인 걸막 질문을 하면 다른 분들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동영상이다 나와 있는 건데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세미나 부분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세미나가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그,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고, 그 밑에 댓글란, 그, 동영상 바로 밑에 댓글이죠, 댓글. 그, 동영상 보지 마세요, 그거. 그, 그, 예전에 뭐 어떤 전화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는데그 전화상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니까, 그 밑에 댓글란에 보면 세미나 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니까, 어, 원래는 뭐 어떤식이든 왼쪽 다리를 약간 가볍게 하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더 무겁게 해서 걸어다니는게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리의 무게감 에 따라서 달라요. 왼쪽 다리가 더 무거운 사람이 있고 오른쪽 다리가 더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다리보다는 오른쪽 다리가 살짝 더 무거워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봤는데, 돕다 보니까, 어쩔 수없 근데, 근데, 왼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운 사람은, 오른쪽 다리하고 차이를 조금 둬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한 30을 찼다라면, 오른쪽 다리에 한40 정도, 50 정도, 많으면 50, 40 정도. 그, 그러니까 30대 40, 응? 어? 뭐, 왼쪽 다리에 50을 찼다면, 오른쪽 다리에 60, 요 정도 차고. 그, 오른쪽 다리가 과도하게 좀 무겁다, 이런 분들은 차이를 크게 둬야 돼. 왼쪽 다리에 30을 찼다면 오른쪽 다리는 거의 60까지 차야돼요 한두배 정도 차이를 해서 걸어 다니면 균형이 맞아져요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스가 이동하는 힘이 균형이 맞아지면서 몸에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차는 방법을 그 하여튼 차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걸어 다닐 때 적용하시는 거래요 만약에 앉아, 이제 걷다가 앉았다, 그러면 일단 빨리 오른쪽 발에 거 빼야 돼. 오른쪽 발에 빼서 주머니에 넣고, 근데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 버리면 또 그걸 차고 있는 게또안 돼요, 또. 왼쪽을 계속 막,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한, 한두 시간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집 안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왼쪽 다리 하루 종일 차고 있었다. 이것도 문제예요. 집에서도 걸어 다니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왼쪽 다리에 계속 차고 싶다 이러면 왼쪽 다리를 아주 가볍게 해야 돼요. 한 10g이나, 깨끗해야한 20g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기 진짜 어렵죠, 그죠? 저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그 주의사항인 거예요. 모래, 다리에 차는 모래주머니, 손목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계속 차고 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10분에서 15분에 한 번씩은 흔들어줘야 된다. 이 규칙이 있고 다리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걸어 다닐 때 착용하기 위해서 양쪽 발에다 다 차는 거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을 때는 혹은 5분을 앉아 있어도 오른쪽 다리는 풀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라 왼쪽 다리를 30을 차면 안 되고 10이나 20 정도만 차고 생활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시고 근데, 머리 주머니를 다리에, 양쪽 발에다가 찾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무거워졌다. 그죠?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 뭐, 좀 비슷해요. 일단은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더 주고 앉고, 걸어 다닐 때, 반대로 절름발이시고 오른쪽 다리에 힘좀더 주고, 왼쪽 다리가 높이 들었다, 내렸다. 약간, 절름발이 식으로, 이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몸을 좀 기울이면서, 이렇게, 들었다, 내었다 하고, 앉아있을 때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다리를 자꾸,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내렸다 하고, 이제, 또, 자발 운동도 해주고, 이러면, 왼쪽 다리에서 자꾸, 피가 빠져나와요. 자, 2만 킬로미터에 들어갔던 피가, 그니까, 러 자, 자, 2만 킬로미터 모서리관에 들어갔던 피가, 2만 킬로미터가 다 빠져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리가,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다리에 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한 한 200cc, 200cc 정도가 들어 있다라면, 200cc가 정상인데한 300cc가 들어갔다라면, 그죠? 한 100cc를 빼줘야 되는 거야. 빼주는데 그게 모세혈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바가지로 퍼내듯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라도 이틀 길면 일주일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게 한 100cc 정도가 천천히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꾸 하다보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아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느낌이 오면 그 감각을 살려서 계속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다 보면 어 이게 다리가 점점 가벼워져 갑니다. 붓기도 빠지고, 종아리도 말랑말랑해지고, 그죠? 근데 굉장히 심하다. 막, 견디기 힘들 정도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들어야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혼동하시는 게,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이제 그 전날,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냐 이걸 계산해야 돼 내가 자꾸 치료는 계산이라고 해요 계산 그 전날 내가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30분을 걸어 다녔다 활동을 했다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뭐 뭐 친구하고 약속도 있고 어떤 일적으로 해서 많이 걸어 다니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 걸어 다녀 그럼 2시간 3시간만큼 다리로 피가 가중치만큼 내려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다리가 묵직할 거 아니에요. 그날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 등산을 갔다 왔다, 이제 등산 좋은 거 아니라고 했는데, 다리가 묵어졌다. 그러 그대로 자면, 이 풀리겠냐는 거야. 가중치가 붙어서 들어갔는 게. 그렇다고 또 뭐, 회복 운동을 한 5분 정도 해줬다. 평상시에는 5분 정도 해주면 다리에서 피가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응? 네? 근데 그 전날 한3 시간을 걸었어. 그럼 5분만 회복 운동한다고 다리에 피가 빠져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빠져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걸은 날은 회복 운동 시간을 다리에서 피를 뽑아내는 작업을 그 길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동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피가 빠지기는 빠져요 빠지기는 빠져요 뭐 벽에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 왼쪽 다리만 이렇게 올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피가 빠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를 들고 있으면 다리가 가벼워진다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피가 빠져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랫배 팽창이 이러면 나면서 왼쪽 아랫배 팽창이 나면서 왼쪽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약간 좀 조치를 조금 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왼쪽 아랫배에 있는 걸 가스를 위로 올리는 방법은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혹은 양쪽 다리를 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슬슬 왼쪽 아랫배에서 윗배 쪽으로 가스가 올라와요 그 팽창이 풀린다는 거지. 이걸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다리를 들어야 다리에서 피가 배 쪽으로 슬슬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아랫배 팽창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가야 여기서 막혀서 못 빠져나오는 수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떻게든 한 3시간을 걸었다 4시간을 걸었다 이러 되면 회복 운동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져줘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흔드는 게더 빨리 빠져나와요. 왜? 힘이 밑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흔들고, 또 꽈배기도 해주고, 자, 이 골반 도 움직여주고 하면, 힘들면 이렇게 있고, 뭐 의자 같은 거 여기 다리에 놓고 좀다리 올리고 있고, 왼쪽 다리만 그러면 왼쪽 다리만 이렇게 좀 올리고 있고, 그죠? 그러면, 왼쪽 다리에서 게가 빠져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정상도 다 가지각색이야. 뭐, 심하게 무거운 사람이 있고, 가볍게 무거운 사람이 있고, 심지어 너무 심해서, 뭐, 다리가, 큼지막하게 부어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적용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려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누워있을 때도, 다리를 펼치고 있으면 다리에서 피가 잘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부자리 조정법이다 이런거 하면 다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다리가 시렵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너무 시려우신 분들은 어, 겨울에 있는 일을 하체에 입고 상체는 피가 올라오니까 안, 안 시려운데 하체가 시려우신 분들은 일을 입고 자 주무시는 게더 좋아요 네. 다리를 펴고 있으면 피가 잘안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종아리 쥐가 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왼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우신 분들은 집에서 쉬실 때나 저녁에 이렇게 다리를, 왼쪽 다리를 접고 있으면, 접고 있어도 피가 쉽게 빠져나와요. 그 오른쪽 다리는 오히려 펼치고, 왼쪽 다리를 접고 있으면, 피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오른쪽 다리 상체로, 이렇게 하고, 누워서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제 물병을 양손에 잡고, 이렇게 흔들고 또 팔꿈치도 눌러주고 뒤통수도 눌러주고 이렇게 물병 운동도 해주고 들었다 내렸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다리에서 피가 더 빨리 빠져나와요 왜 여기서 나오는 게왼 오른쪽 다리도 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머리도 올라가 보니까 분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분산이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빼는 거예요. 물론 오른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사실은 그 소화불량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이제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요거하고 반대되는 동작.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로 안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쪽 다리는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러면 오른쪽 다리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소화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쪽 다리가 다 무겁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 여러분 선택을 해보세요. 양쪽 발목에다가 한 30g이나 20g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게. 30g, 20g 이런 거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5g 이요 5g. 500원짜리가 7g 이고. 그, 예를 들어서, 이, 런 양말이 있어요, 양말. 어, 이게 깨끗한 양말입니다. 어, 오해하지 마시고. 어, 새 양말이에요. 한번 신지도 않았던 거 깨끗한 양말에다가, 이 양말 무게가 10g 이에요, 10g. 그, 양말 속에다가 동전을, 100원짜리를 두 개를 넣으면 10g 이잖아 그러니까, 요, 동전을 두 개를 넣으면, 이게 전체 무게가 20g 이 되는 거야. 동전을, 100원짜리를 4개를 넣으면 30g이래요. 그죠? 양말 무게가 10g이니까. 거기다 넣고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감아버렸어. 그러면 팔에 낄 수가 있어요. 그럼 물론 뭐, 이제 바지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어, 해서, 뭐, 이렇게 안 흘러내리게, 뭐, 양말로 이렇게 살짝 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딱 바지를 내리고, 그죠? 착용하고, 이렇게 하면, 걸어다닐 때 이것도 동일해요. 걸어다닐 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슬렇게 차고 있으면 다리가 더 무거워져요. 걸어다닐 때 계속 차고 걸어다녀 보세요. 그리고 딱 앉게 되면 좀 귀찮겠지만 벗으세요. 벗으면 다리가 가벼워요. 확실히 가벼워져요. 근데 이제 20g을 적용할지 30g을 적용할지 근데 진짜 아까 얘기한 처럼 뭐. 500g. 처음부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뭐 100g, 200g, 이러면, 여러분, 몸에 쇼크가 와요, 쇼크가. 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한 30, 한 30g 정도는 뭐 이렇게 아주 건강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아주 나쁘신 분들은 20g. 자, 이게, 이게 어떤 효과인가 하면, 저희 교 중풍이 걸리신 분, 네,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남자분인데 이제 왼쪽에 중풍이 왔어요. 왼쪽 다리가 뻣뻣해요. 다리가 안접어져 접혀지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쭉 뻗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하루는 보다가 선생님이 제가 머래주머니 일부러 아, 이거 하나 채워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왼쪽 다리에다가 또 쇼크가 올까 봐나 급이 나는 거예요. 급이 나서 왼쪽 발목에다가 100원짜리를 한 개를 한 개. 그게총 그러니까 15g입니다. 15g. 어, 그, 그 분이, 네, 저를 조금 되게 믿고, 이렇게, 저하고 좀잘 통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너무나, 아, 선생님, 이거 그냥, 저 믿고, 저 믿으시죠? 이거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차고 다녀보세요. 아, 좋아지실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 다리가 빠르던, 그러니까 일단 채워내렸어요 이거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잘 때나 아침이나, 예. 일단 가벼우니까 계속 차라고 한 거야. 이게 무거우면 계속 차면 안 돼요. 아주 가벼웠으니까, 그냥, 아직 이제 약간, 어, 몸 전체에 충격이 있어서 이제 판단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조치를 못하니까 아주 가볍게 적응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리가 접힌 거야.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접혀서 올라가니까한 거야. 동전 한 개가 이런 힘을 발리를한 거예요 양말 한 짝과 동전 한 개가 그건 뭔가 하면 다리가 뻣뻣하다는 건 피가 이동이 안 되는데 15g 그러니까 100원짜리 한 개와 양말 한개 무게를 그니까 러어떻 하든 처음에는 뻣뻣하게 덜 올렸는데 이게 피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피가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계단 을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어떻게 선생님 내가 계단을 한 개도 겨우 올라가는데 계단 두 개를 한꺼번에 올라갈 정도로 다리가 올라가요. 이게, 자, 뭘, 뭐, 뭐, 자랑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게라는 게, 15g 무게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 생각인데, 이게 가정치라는 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빨리 효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아이고, 15g, 그, 뭐, 그, 에이씨, 그, 뭔 효과가 있겠어.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중치가 붙으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해요. 2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이 압력을 형성시키면 가중치가 그게 무슨 거예요? 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압력을 형성시키면 그 파괴력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시간 차고 있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10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중치가 붙는 거예요. 예를 들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진짜 잘, 잘 적용을 할 것이냐. 또 욕심내서 뒤집어, 제가 욕심내서 고생한 사람들 여러 명 만나봤어요. 욕심이 아니고, 또, 중량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하... 뭐, 30g 차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와는 거 보면 300g을 차고 있는 거야 여성분이 과실장으로 <목소리> 왔어요. 괜찮아요. 그럼 왜 그렇게 차냐니까? 오 어, 선생님 뭐 선생님 차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500g이라서 그냥 아 300g인가 이런 생각하고 만들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차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팔찌나 시계나 이런 거 활용해서. 가볍게 그렇게 시작하는 니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내 몸이 적응하는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300g을 차는 건 괜찮아요. 300g을 차는데 제가 이 300g을 차는데 거의 한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처음에는 뭐 50g, 60g 이렇 차다가 한달 지나고 또 올리고 두달 지나고 또 올리고 이러다가 300g 올라온 거예요. 300한 80g 이런 거 되는데 처음에는 100g을 찼는데 막 충격이 오더라고. 눈에 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빳빳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숫자계는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 무게의 개념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그 조심하세요 100원짜리 한개가 5g이에요 100원짜리 6개가 30g 그죠 500원짜리는 7g이에요 500원짜리가 6개가 있으면 6, 7, 2, 42, 42g이에요. 근데 계산을 이렇게 하세요. 100g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물론 뭐, 이 전화기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화기 무게. 보통 평균 200g 정도인데. 가벼운 거는 190몇 g. 조금 크게 나오는 대화면 스마트폰은 한 230g,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거워, 이거 들고 있으면 좀 한쪽 팔이 막 이렇게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건강한 사람은 잘안 느껴져요. 근데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작은 무게도 이렇게 몸이 흔들려요. 균형이 자꾸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또 하여튼 또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어떤 이 대처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치료에 들어가면 항상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몸에 충격을 주면 여러 힘들어지니까 결정 항상 그래요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아요 그 며칠간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제가. 사실, 은행을 못 갔어요. 그게 후원, 들어왔다는 거는 전화기로 하었는데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셨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하, 어떤 분인지, 제가 몇 분, 아, 세분 정도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도 적은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던가 하고, 하여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거,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올려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 댓글 때문에, 막, 좀, 마음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 차라리 댓글란을 없애버리는 게 어떠냐. 아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한편은 좀, 저를 걱정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댓글라는 사실은 이제 공지사항이나 제가 동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보충설명이나 이런 걸 해주려고 합니다. 그반겨도 그게 제가 없앴던 적도 있었어요. 댓글 기능을 동영상 때. 그런데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놓친 부분들이 종종 있고 또 이렇게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 한두개 이런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댓글 기능을 살려놨었습니다. 근데 그래야 댓글 기능을 없애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댓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관한 댓글은 어 제가 이제 답변을 못따라 드리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저희 어떤 답변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어차 동영상에 다 있어요. 사실 뭐, 구안화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동영상에 구안화사라는 이름, 제목은 안 달려있지만, 그내용에그 치료법이 다, 이렇게 정리, 다 있어요. 얼굴에 좌우비례증, 폐의 좌우비례증, 이게 다 구안화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손가락 관절염도, 뭐 질문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 다, 그, 치료법이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여러 대다수의 분들이 막 나하고 관련된 제목이 없나 이런 식으로 자꾸 들여다보시니까 답답해 하겠죠 답답한데 하여튼 댓글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하다는 댓글도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또 감사하다라는 댓글에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면 왜누구 댓글은 승인해 주고 내 질문에는 답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자 입장이 좀 그래요. 감사하다는데 난뭐 모른 체할 수도 하는 것도 좀싸가지없고 예의 가 아니고 또 이사 이분은 또 댓글을 올려드렸는데 이분은 또 답변을 못 해주면 이분또 기분 나빠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가서 좀 힘들었는데 그냥 뭐 보기는 봅니다 제가 그 그래. 좋아지셔서 감사해 주셨다는 분들 정말 기쁘고 저도 기쁘고요 아 보람도 느끼고 건강해 주셔서 <웃음> 이웃들이나 세상에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그렇다고 건강은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정상 한두 가지 없어졌다고 앞으로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계속 연구도 하시고, 건강 계속 도움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동영상하고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미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